아, 자기가 잘 치고. 아, 자기가 너무 겁나 잘 치놓고. 나는 내고 치, 쓰지 마왜 왜? 왜. 나이스. 어, 포기! 오 어, 저 공에 맞아 봐나 놀릴 때가 아니야 f a 밑나 아, 나 와! 봐봐, 아. 오! 오! 오! 오! 오! 미쳤다, 오늘. 아, 오 왜? 미쳤다, 미쳤 아, 욕심이, 욕심이. 아이고. 근 욕심을 버리다 했잖아. 뭐고